아픈 만큼 삶은 더 깊어진다 흐르는 물이 고이면 썩어 가듯 움직임이 정지되면 마음엔 잡초가 자라난다 상처받기 두려워 마음 가두어 놓고 잡초 무성히 키울 바에야 차라리 어울리는 세상에서 속마음 열어놓고 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들어야 할것 듣기 싫고 가지고 있는 것 버리기 싫지만 마음은 한 시간에 머물러도 한 곳에 갇혀 있어도 아니, 될 것이다. 매서운 바람이 마음 한 구석에 소용돌이 일으켜 드러난 상처에 생채기를 만든다 하여도 고통이 아픈 만큼 줄수 있는 사람이 있고 교훈이 있기에 마음이 편한 곳에 두어 움직임이 계속되게 해야 할것 물은 흐르기 싫어도 흘러야 하고 흐르는 물은 파도가 안될듯 마음은 추함이 있어도 열려야 하고 아픔이 있어도 흘려야 한다. 마음의 고통은 공기처럼 소중하여 아픔만큼 삶은 깊어지고 자란 만큼 삶이 풍성해지고 편안해질 것이다. 삶의 기쁨은 이렇듯 아픔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이겨내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삶일 것이다.